쉬는 시간에만 활기가 넘치고 중개업자는 사무실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여러 가지를 걸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놓도록 한건 적법한 중개업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기능을 하죠. 만약에 사무소에 이런 게 걸려있지 않으면 불법사무소인가뭐 이렇게 의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등록을 받았다. 나 등록증 있잖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원본을 고려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로 가게 되면 신고확인서 정식으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요율과 한도액이 있어요. 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몇 프로인가 이거고요. 한도는 최대 얼마 이런 건데 이걸 수업할 때다 얽기 힘드니까 보수, 요율표 이렇게 앞으로 수업할 때 제가 더 줄여서 요율표 이렇게 하면 알아 먹으면 돼. 시험은 이 표현이 다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 등록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등록번호가 세 가지. 퇴원할 때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김포시장한테 받은 사무소 등록번호 세무서장한테 받은 사업자 등록번호 증도 3개가 있지 주민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보증설정 증명서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2억짜리 설정했다 4억짜리 설정했다 이걸 안전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자격증도 역시 원본입니다 이때는 소공의 자격증도 걸어야 되고 소공의 자격증은 사장이 걸어 소공이 걸어 사장이 걸어줘야 돼. 그리고 이런 걸 걸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왜죠? 질서를 지키지 않은 거잖아. 내가 요율표를 걸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돈은 제대로 받았어. 10억짜리 종교하고 90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요율표를 걸지 않았지만 돈을 더 받은 건 없다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질서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요율표는 걸어놓고 돈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건 우리 법의 목적을 지해한 거니까 그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의 원 벌금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품 초과 수술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놓도록 하는 거죠 원본 걸어야 되고 원본 걸어야 되고 원본 걸어야 되고 원본을 거는데 이쪽은 원본이냐 아니냐를 참 묻지 않습니다 주로 이쪽의 원본과 이쪽의 원본을 물어봐요 애울 때는 등수를 사보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수행평가 막 이런 거, 하지도 않은 걸 미래 끝까지 다 수행평가 적어 놨잖아. 자, 따라해. 등수를 사보자. 등수를 사보자. 등수 사보자. 등수를 사보자. 이번 시에 얼마? 100만원 이어가 아, 드요요두 번째, 사무소 명칭. 여러분 교재 53쪽으로 가고요. 주목하셔요? 여러분이 이 파트를 공부하다가 사무소 명칭이란 말이 나오면 뭘로 인식하라고 그랬죠? 가게 이름 자, 개공은 가게 이름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본인의 이름이 있어요? 언제 부여했죠? 출생신고하기 전에 이름 지었을 거야 왜냐면 출생신고할 때 이름이 들어가니까 강아지를 하나 데려다 키워도 강아지 이름을 짓죠? 여러분이 옷가게를 차리든, 치킨집을 차리든, 뭐, 화장품 가게를 차리든, 커피숍을 차리든, 이름을 짓잖아.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차리면 중개사무소에 이름을 짓겠죠. 그게 가게, 가게 이름인 거야. 근데 가게 이름에는 둘중 하나의 문자. 즉, 법으로 정한 문자. 둘중 하나. 이거나, 이거나. 이게 몇 글자? 여덟 글자. 공인교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다섯 글자. 이둘중 하나는 문자를 넣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 나와서 나는 현대맨이야 나는 현대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현대공인구사사무소 현대부동산중개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현대부동산이라고만 썼어 중개자가 빠졌어요 두 글자가 현대부동산 이러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건 없잖아 질서를 안 지킨 거지 이해돼요? 그럼 뭘 받아? 과태료 그것도 100만원의 과태료 우리 중개사법은 과태료가 두 종류가 있어. 100만원의 과태료와 500만원의 과태료 두 종류가 있는데 100만원의 과태료고 그러면 이거를 현대공인의사 사무소든 현대부동산 중개든 그걸 어디다 쓰란 얘기냐. 명함에 가게 이름 넣잖아요. 그때 너란 얘기고 전단지 광고, 일간지 광고 할때 출판, 내가 무슨 책을 출판한다든가 할때 가게 이름, 간판 등등의 이 문자를 넣어서 서란 얘기야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명함이나 전단지나 간판 중에서 특히 간판에 잘못 썼다 그러면 그 간판이 위반 간판이잖아요 법을 위반한 간판이니까 김포시장이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가 없어 이미 과태료 맞았으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합니다 강제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래. 두 번째, 중개인의 명칭 사용금지. 부칙개공이죠. 부칙개공. 복덕방 사장님은 사무소 명칭에 가게 이름에 공인인기사 사무소는 문자를 쓰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이 복덕방 사장님이 황금이라는 상호를 쓴다. 그러면 황금 부동산 중개라고만 써야 돼. 이걸 쓰지 말란 얘기죠. 만약에 썼다.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1년에 1천이었어요. 1년에 증액이나 1천만의 벌금.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대선배님들이고 그래서 경로우대해 주어 100만 원의 과태료로 바꿔준 거야 진짜로 옛날에는 1년에 1천이었는데 100만 원의 과태료 왜 100만 원의 과태료로 바뀌었다고? 경로우대 받아가지고 법정문자 사용금지 여러분 교재로 갑니다 가로 2번을 보죠 아참 그리고요 요 내용에서 이부지개공 복덕방 사장님이 하필 간판에다가 명함이 아니고 간판에다가 잘못 썼다로 그것도 위반 간판이야 그것도 철거명령 대상이 되는 거고 가로 2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개업중개사가 아닌 자의 밑줄 처야 개업공인교사가 아닌 자 거기다가 써 미용실 원장 미용실 원장은 공인교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보셔 그럼 미용실 원장이 명함이나 명함이나 간판에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만약에 썼다 뭐 아닌 사람이 썼으니까 몇 년에 몇 차? 1년에 1천입니다 잘 들어요 근데 미용실 원장이 명함이 아니고 하필 간판에다가 공인인공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라는 말을 써버린 거야 간판에 조그맣게 그러면 그 간판도 위반 간판이야 그러면 역시 철거 명령 대상이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거 안 하면 과태료는 없고, 처벌받았으니까,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얘기야. 강제 철거하고 비용 청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이 사람, 미용실 원장, 꼰질려면 보상금 나와, 안 나와? 이 사람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보상금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간판 나왔네. 아까는 가게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간판입니다. 자, 개공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어. 간판에 성명을 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개공은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연락처는 알아서 표기하는 거고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락처가 아니에요. 개공은 5개 광고문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돈이 없잖아 그럼 간판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5개 광고문을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있는 개공의 성명을 똑같이 밖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는 등록증에 개공의 성명이 있을 거고 등록증에 있는 그 성명을 바깥 에 간판에다가 똑같이 써주란 얘기입니다 이때 글자 크기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돼요 따라서 가로서로 12cm, 가로서로 15cm 이런 표현을 쓰면 안돼 그러면 간판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제가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가로형으로 출입문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간판이 있어야 벽에 붙어있는 간판은 사무소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보이잖아 그런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무소를 찾아가야 되겠다.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쭉 가서 횡단보도 건너서 그 사무실로 갑니다. 디귿자로 가잖아. 디귿자로 그 횡단보도 건너서 갈때 튀어나와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거를 돌출 간판이라고 그래. 옆에서 걸어갈 때 보이는 거.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옥상 간판 해서 총세 가지 간판이 있어. 벽면 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요세 가지 간판에 성명을 표기해 줘라. 그런데 세 가지 간판을 다 설치했다 라고 했을 때세 개의 간판에 다 성명을 써야 되느냐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개의 간판을 다 설치했다면 그중 하나만 들어가도 법을 지킨 걸로 봐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아직 그에 관한 뭐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성명을 안쓴 거예요 성명을 빼먹은 거야 백만 원 예고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이 이쁘지가 않아. 이름이 성이 이신데 본 이름이 상해야 상해. 이상해. 사무실 이름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좀안 예뻐. 그래서 나는 유재석 강호동으로 쓰겠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거를 성명 거짓 표기라고 합니다. 근데그 거짓 표기도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형사처벌이 아니고. 다시 성명을 표기하지 않으면 얼마? 백만 원 이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도 1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간판에 그걸 잘못 썼으면 그 간판도 위반 간판이 되잖아. 그럼 위반 간판 철거 명령 대상이 됩니다. 내려가면 앞에서 봤던 1, 2, 3, 4 중에 하필 명함이 아니고 간판에 잘못 쓴 경우에 그 간판은 다 위반 간판이므로 철거 명령 대상이고 과태료 없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대집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54쪽 공람이 3번 철거 명령과 대집행 <웃음>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관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가 있고 권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밑줄처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밑에다가 써요. 민사집행법 X라고 써요. 민사집행법은 경매 관한 법이에요 경매절차법이 민사집행법인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여기다가 민사집행법으로 법을 바꾸잖아요 법의 이름을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됐어요 그 정도면 이제 네모 3번 중계대상물의 표시광고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중개대상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시란 말이 나오고 광고란 말이 나오는데 표시가 뭐예요?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먹는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라면 같은 거죠. 라면의 겉봉을 보면 포장지에 보면 제조 연월일 성분 나트륨이 얼마 전분이 얼마 뭐가 얼마 해물이 얼마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게 제품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품 사용 설명서, 성분 이런 것들은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 드러냈다 이겁니다. 근데 광고는 뭐야? 널리 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라면을 갖다가 TV나 인터넷,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널리 알리면 그걸 광고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여서 표시 광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더 줄여서 그냥 광고라고 하면 알아먹으면 돼요. 근데 시험은 표시 광고를 붙여서 낼 거예요. 개공이 의뢰받은 중교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자 여러분 광고한다는 거, 표시 광고한다는 그 물건을 소개하는 거 아니야?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무선아파트몇 평형, 가격은 얼마? 여기 전철역이 있죠? 바로 옆에. 전철역에서 몇 분거리, 학교가 어디 있고? 그 다음 대형마트가 있고 이런 것들은 물건을 소개하는 거잖아. 근데 물건만 소개를 해. 그럼 안 돼. 물건을 소개하고 사무소의 정보, 개공의 정보에 관한 다음 내용. 사무소 정보, 개공 정보를 명시 투명하게 드러내라 그 말이야. 다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존의 성명을 드러내면 안 돼요. 보존의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광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하는 광고가 뭐 지배적이죠. 그런데 광고가 옛날 기준으로 하면 전단지 광고, 일간지 광고, 일간지 그리고 TV 광고, 인터넷 광고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단지, 일간지, TV, 인터넷 광고, 그 어떤 매체를 이용하더라도 꼭 넣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모든 매체의 공통적 명시사항,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건을 소개하고, 물건을 소개하고, 어떤 내용인가를 드러내라, 오픈하란 얘기입니다. 그 오픈할 내용이 사무소 정보로서 네 가지. 자, 첫째,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예요. 네 가지. 근데 이거를 바꾸면, 가게 이름, 가게 위치, 가게 연락처, 가게 등록번호,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럼 물건은 소개했어요. 아파트가 몇 평짜리고, 어디에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거. 외에도 이걸 오픈해줘야 무등록업자가 광고를 못할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걸 오픈을 못한다면, 뭔가 흠이 있는 무등록업자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셔도 돼 적법한 중개업자만 얘기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소 정보, 사무소에 관한 정보 이외에 개공 정보로서 개공의 성명을 오픈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라면 대표자의 성명을 오픈하는 거죠 아까 주된 사무소가 사우동에 있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사우동에 있고 분사무소가 분당구에 있었잖아. 그러면 주된 사무소 간판, 5개 광고물에는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무소의 간판, 분당구에는,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이 들어가면 돼. 근데 그건 간판 얘기예요, 간판 얘기. 근데 여기는 이제 광고할 때 성명인데, 우리 법은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 빠져있지만, 제가 볼때 분사무소라면 책임자의 성명을 오픈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정보를 오픈하는데 주의할 점 소속 공인교사는 임의적이에요 따라서 소공의 성명은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해도 되고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보자 개공의 성명은 명시해야 되며 소공의 성명은 명시해도 되고 안해도 되며 임의적 보조원의 성명은 명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개공의 성명, 소공의 성명, 보존의 성명이 약간씩 달라요. 다음에 명시사항이 아닌 거. 제가 등록번호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사무소 등록번호는 오픈사항이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요놈들은 명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그 소리야. 안 해도 된다. 근데 나는 하고 싶어. 사업자 등록번호 오픈하고 싶어. 이거 오픈해도 돼. 그 주민등록번호도 오픈하고 싶어. 오픈하든가 말든가. 본인만 피해를 보겠지. 그러고 이번에는 명시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야? 명시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는 명시해서는 안 되는 거. 명시해서는 다르죠? 이건 뭐라고? 명시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는 명시해서는 안 되는 거. 하면 안 돼. 이거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하면 안돼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빠뜨렸다 이거를 빠뜨렸다 이거를 넣었다 둘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빠뜨렸다 이거를 넣었다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아셨어? 애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명소 연등성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얼마 안 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와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를 하죠. 불국사, 관광 명소에서 연등회를 성황리에 맞췄다. 명소, 연등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명소, 연등성. 위반시에는 얼마? 모조리? 백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보셔. 아까 중개사무소에 그리고 출제자가 이렇게 낼수 있잖아.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연락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낼 수도 있는데 문장으로 낼때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한 줄로 낼 수도 있어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낼 수도 있고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낼 수도 있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소재지 네 개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으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낼 수도 있다 한 줄로 여기 보시면 인터넷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추가 명시잖아 그러면 추가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추가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사항이 이만큼입니다 꽤 많죠? 근데왜 그러냐? 만약에 일간신문을 통해서 광고한다면 광고 내용이 많아질수록 광고비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수백만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디테일한 정보는 인터넷 광고할 때만 추가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때, 명소연등성.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지지, 사무소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에? 인터넷이니까 좀더 디테일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얘기지. 사무소, 종계대상물의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무선아파트. 가격 얼마짜리고 면적은 몇 평짜리고 종류는 아파트, 주택이죠. 상가일 수도 있고 뭐 땅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거래 형태는 매물인지 임대물인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건축물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의 경우는 총층수. 내가 중계하는 아파트는 3층에 있는데 그 아파트 총 층수가 15층짜리야? 25층짜리야? 그거 사용승인중공업사일 언제 준공 떨어졌는지 건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오픈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을 중계한다. 땅. 땅이면요. 여기는 없어요. 아래쪽은. 땅은 여기까지야 땅은. 그런데 건축물이면 이것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4번에 동그라미 1, 2번은 뭐일 때만? 건축물일 경우만 이게 추가가 되는 거야. 아예. 이쪽은 토지라면 여기까지 건축물이면 이렇게까지 여기 친구 누구 나오지? 종태 나오잖아 종태 어렸을 때 종태라는 친구가 매우 개구졌다 이거야 그래서 종태라는 친구가 어, 그 동창들이 다 서울에 올라왔지 그래서 종태 없이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종태 뒷담화를 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권총 사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욕지거리하면서 입주거리 털면서 솔직히 까면 솔까면 종태가, 종태가 권총 사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욕지거리하면서 입주거리 털면서 뭐, 뭘, 뭘 다시 해주냐. 자, 솔 까면 종태가 권총사 방방용 입주가. 솔직히 까면 종태가 권총사 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입주가리 털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뭐, 한번더 해줘? 더 해주기는. 자, 그런데 이 광고에 관한 명세에 관한 구체적인 디테일은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그 지역에서만 돼요? 전국적이야? 무려 세계적이죠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 어떤 기준 이런 걸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경기도 따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나오면 주무관청이 국토부 장관이 돼야 돼 전국적이니까 따라서 구체적인 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현업에 나가시면 이 고시 내용이 있어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광고할 때 뭐뭐 어떻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시험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합격하시고 사무소 내시면 이 고시 내용을 참고해서 벗어나지 않게 광고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어,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이지 시도나 시공구가 나오면 안돼 그럼 이걸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인터넷 광고는 지역적이다 전국적이다 전국적이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위반 시에는 얼마? 가볍잖아 뭐 이런 거좀 빼먹었어 뭐 대단해? 100만 원의 이과되료겠지 질서를 안 지켰으니까 자 이제 표시광고 금지의 의무예요 여러분 교재 55쪽에 가로위반 개공이 아닌 자의 표시광고 금지 동그라미 1번 개공이 아닌 자 가로채 아 밑줄 채요 개업 공인인의사 아닌 자 개업 공인인의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해선안 되며 따라서 개공이 아닌 밑줄 채요 소속 공인인의사나 중개 보조원 특히 중개 보조원의 별표 소공이나 보조원은 광고를 하면 안돼 자기 이름으로 근데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보조원이죠 소공도 걸려 걸리기는 여기 보세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 이렇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 나오면 누굴 떠올려? 보조원. 어떤 중개사무소에 가면 사장 한 명에 직원이 20명이에요. 15명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그 직원들 대부분이 중개사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가 독립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라든가 신축 뭐 물건 이런 거 잡아가지고 보조원이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로 광고를 해. 자기 이름으로, 보조원이. 그리고 전화 오면 작업을 다 합니다. 브리핑도 하고. 마치 사장처럼. 그래서 일이 성사가 되면 사무실에 나와 계약서 쓰는 것만 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5대5, 6대3, 이런 식으로, 6대4,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5대5보다는 조금, 조금 비율이 높지. 이제 일하는 직원이 7대3, 이렇게. 6대 4 이렇게 직원 쪽이 6, 직원 쪽이 7 이렇게 가져가는데 에, 그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장이 사무실을 좀 넓게 얻어가지고 걔네들을 뽑으면 책상을 놔주잖아요 보조원별로 다 직원들 그 책상비를 받는 거야 장소 제공비를 받는 거야 성사시키면 몇 퍼센트 떼가지고 받고 법적 책임은 자기에게 올수 있으니까 그러면 각 보조원들은 마치 독립된 사장처럼 일을 하고 실적을 올려 비율제로 나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불법을 하는 거지 왜? 보조원은 물건 브리핑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조원을 차단하겠다고 라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소공도 들어가지 소공도 개공은 아니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쪽이다 이 규정이 들어오자마자 이게 한 10년 됐어요 근데 이 규정이 들어오자마자 실제 그 업에 종사하는 보조원들이 학원에 많이 나온 거야, 실제로. 이제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거든. 자유로운 영업이 어렵거든. 그래서 나왔다고 나한테 찾아봐서 사실대로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 이해도는 높더라고, 빨리빨리. 근데 위반하면 아닌 자잖아. 몇 년에 몇 천? 1년에 1천이고요. 이 사람을 꼰질러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와. 얘만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용이나 1천만 의 벌금인데, 그 중에서도, 얘만.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명소, 연등성, 솔가면, 종태가, 권총사, 이거 빼먹은 거, 백자리 과태료, 백자리 과태료, 사무소 명칭에 법정문자 안쓴 거, 백자리 과태료, 그리고 5개 광고문에 성명을 안 썼다, 백자리 과태료, 이따위 것들은 신고해도 보상금 절대 안 나와. 얘만 지금 보상금이 나와 얘만 꾸으려면 이제 부당한 광고 과장광고 금지죠 그게 가로 3번인데 책개다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부당한 광고 과장광고를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 광고할 때 그러면 이거 광고는 인터넷 광고예요 모든 광고야 모든 광고겠지 아까 솔울 가면 종태가 권총사 소재지 가격 면적 종류 형태 이런 것들은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사항이고 부당 광고 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전단지 광고가 됐든 인터넷 광고가 됐든 뭐 일간지 광고가 됐든 부당하고 과장되게 하면 안 되겠지 자 이거는 인터넷에 국한돼 국한되지 않아 국한되지 않겠죠 완전 1월 분위기야 지금 막 11월 분위기 지금 흘러가고 있다예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첫째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이런 걸 허위 매물이라 허위 매물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불법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야 중고차 시장이 그런 거야 중고차 딜러들이 유튜브에 광고 내고 뭐 인터넷에 광고 내면서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는 것은 사양을 오픈을 해 사진이랑 다 가서 보면 없어 그런 걸 허위 매물 두 번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어떤 내용을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등자 앞에 있는 거 뒤로 가니까 가격도 내용이지 뭐.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광고죠. 여기서 과장되게 다르게 과장되게 광고한다는 가격을 올려서 내려서 어 올려서 내려서 인터넷 광고를 했는데 외제차인데 아무 이상 없는데 2천만 원 광고가 나온 거야 사람들이 눈 돌아가잖아 어이씨, 괜찮네 하고 연락이 오겠지 그러니까 과장 광고는 가격을 높여 낮춰? 낮춰서 하는 거죠 과장이라고 하니까 가격을 높인다 이게 런 아니고 낮추는 것도 과장한 거지 이해되세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서 는 다음 광고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대상이 될수 없는 것 다른 중계업자의 물건 중계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계할 의사가 없는 것 마네킹으로 쓸것즉 광고용으로만 쓰고 손님이 찾아오면 이 물건 안 좋다 하면서 다른 물건 돌리는 것 그게 다 중고차 시장에서 넘은 거야 이게 그런데 중계업자들도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중계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축소, 옴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 전체를 부당과장 광고라고 그러고, 이걸 애울 때는 어떻게 하죠? 존다, 존존빠, 그래. 존재하지 않는 거, 허위 매물, 다르게 광고, 존재하지만 대상이 될수 없는, 존재하지만 의사가 없는, 그리고 빠뜨리는 거. 따라해요. 존다, 존존빠. 이걸 위반하면 조금 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중개업자 꼰질러면 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과태료 따위를 받는 사람은 꼰질러봐야 포상금은 없어 아셨나요? 주목하시고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소개합니다 이건 물건 정보야 물건 정보 이건 오픈해야지 그래야 뭐 연락이 오지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모든 매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 다섯 개 시작 명소연등성 그거잖아 자 공통적 명시상 명이 뭐야? 사무소 명칭 소는 사무소 소지지 연은 사무소 연락처 등은 사무소 등록번호 명소연등까지는 공통수식 수식 단어가 뭐야? 사무소 성은 개공의 성명 명소연등성 그럼 이것은 인터넷 광고, 일간지 광고 다 들어가지 그런데 인터넷 광고할 때는 요거를 추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터넷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 들어가 안 들어가? 빨리빨리 들어가잖아 또 같이 신경질 내고 대답하지 말고 솔까하면 정태가 건총사방방역 입주가 솔직히 이하면 정태가 건총사 가지고 방방거리면서 욕지을 하면서 입주가리 털면서 에다가 얘네들은 얼마? 100만 원예과 치료요? 100만 원예과 치료요? 부당 과장 광고 존다 존전법 얼마? 500만 원예과 치료요? 이게 광고시 주의할 사항이에요. 얘네들은 다 포상금이 있어 없어 없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 사장 한명 직원 20명 그 종교 보조원의 광고 걔네들은 꼰질러면돈 나와 왜냐 걔네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할그 중개업을 존먹는 애들이야 가장 종개업을 존먹는 애들이 걔네들이라고 그래서 걔네들을 꼰질러면 보상금을 줘 근데, 제가 봤을 때, 협회 차원에서, 협회 직원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막 발굴, 찾아내가지고, 막,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 감텄으면 게으르러지고, 감텄으면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제가 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협회 회원이 되면 강력하게, 걔네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겠지. 여기 모니터링이 뭐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인터넷에 받아라 고 그러잖아 수많은 부동산 정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 중에 아까 배웠던 광고할 때 지켜야 될 것들 명소, 연등성, 서울 가면 종태가, 존다, 존전바, 보조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이야 그런데 인터넷 광고는 지역적이다 전국적이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지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도지사 하면 지역자치단체의 장이죠 그런데 광고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있잖아 카카오 근데 상전이 벽회라고 그러잖아 상전 벽회 알아요? 맨 앞에? 그 옆에는? 못 들어봤어?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했다 상전 벽회 그러잖아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개인끼리 또는 단체방에서 의사전달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카카오톡이 다음을 집어먹은 거 아니야 엄청난 기업을 그래가지고 문어발식으로 택시며 무엇이며 무엇이며 플랫폼 해가지고 다 해쳐먹은 거 아니야. 게임업체 인수하고 뭐 인수하고 엔터테인먼트까지 얼마 전에 SM 같은 경우도 하이브 그 저쪽 애들 그 뭐야 BTS 쪽에 있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분쟁 생겨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을 그냥 말로 그냥. 이 조그만 애가 큰 덩치를 갖다 다 집어먹고 집어먹고 해가지고 공룡이 된 거지. 여러분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뭐좀 해보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플랫폼으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해먹을 게 별로 없는 거지. 아무튼 옛날에는 갑을 병행이 돼. 갑을 병. 얘네들이 광고할 때 다이렉트 계약을 맺어. 그래서 부동산 쪽에 광고 올릴 때 위로 올라가면 광고비가 비싸죠. 근데 그 결정권을 얘네가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얘네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엄청 해먹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개인들의 돈을 다 빨아먹는 거지 얘네들이 다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하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게임을 하는 것까지도 문제지만 게임할 때 흔히 말하는 현질이라고 해가지고 현찰 막 결제하는 거야. 뭐, 장비 구입하고 막 한다고. 애들을 중독에 빠트려. 애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고 있는 거야.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스포츠이 싸가지 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러고 앉아있다고. 집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 진짜로. 심각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는 거야. 야, 너네가 이거 직접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 업체를 거치게 돼 있어. 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평가가 어려운데 그래서 한국경제 있잖아요. 줄여서 한경이라고 그래. 한국경제, 경제지, 나경제 매일경제 뭐 이런 거 옛날에 일간신문 외에도 경제지 그리고 부동산 114 그리고 스피드뱅크 뭐 이런 애들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일단 한경에 플랫폼을 사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총을 사는 거야 총. 그러면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 일단 총을 사고 여기다가 물건을 올리면 이건 총을 쏘는 거야. 그럼 이 플랫폼 가입비가 꽤 있고요. 그다음 광고 물건 하나 올릴 때마다 1,8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 이게 총알이야. 그러면 얘네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네이버에 올리는 거야. 이렇게 받아가지고 2단계로 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그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광고대행업체. 그러면 가비라는 개공이 한경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 근데 이 광고가 잘못됐다. 뭐가 빠져있다. 명소, 연등성, 솔까면 종태가 들어가야 빼먹었다. 중개업자도 아닌데 광고한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를 이러한 광고를 누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하는데 모니터링 조사가 들어가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국토부 장관 얘네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감시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시 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이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정보를 더 올리도록 부족한 걸 채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구나 명령을 얘네가 따르지 않잖아? 그러면 다 사이즈가 큰 애들이죠 얘네들 다, 얘네들 다 500만 원얘과태로 맞아야 돼 이게 모니터링 관련 사항입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너무 헤쳐먹으니까 얘네한테 헤쳐먹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앉아서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지 하는 일이 뭐야? 서버 증가?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것들이 분배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봐봐요. 구글이나 이런 데가 커지잖아 커지면 고용을 안 해요 커지면 서버만 늘리면 돼 그러니까 어때? 걔네가 엄청난 돈을 벌어도 개인들에게 돈이 가지를 않는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고용이 늘지 않지 고용이 늘지 않으니까 분배가 잘안될거 아니야 이해돼요? 얘네들 플랫폼 업체들이 자리만 딱 자리 잡고 있고 문을 지키고 있잖아. 우리를 통과해야 네이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돈을 벌고 있잖아. 근데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지. 서버만 늘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그런데 봅시다. 아무튼 국토부 장관이 다음 기간에 위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양이 많잖아요. 예? 네? 정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직접 못하고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탁받는 기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밖에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애울 때공정비기 그래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인력이나 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인데 이것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때 여기 위탁기간 그러니까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수탁기간이 아닌 걸로 시험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여기서 네개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 이런 데면 그런 일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그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위탁해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닌 걸문제내기는좀 어렵다 단 혹시 된다면 협회, 협회는 없죠 협회는 왜 없을까? 협회는 중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협회가 공정한, 할, 공정하게 한할공정할 리가 없지 그러니까 협회는 없어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따라해요 공정비기 공정한 요즘 뭐 공정공정하는데 공정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예산 지원할 수 있고. 자 여기 보셔. 모니터링 업무. 여기 보시라고. 책이 없으니까.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얘네들이 뭐야? 광고 대행업체. 아까 누구? 한경 부동산 114, 스피드뱅크. 여러분 부동산 114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전 이렇게 돌아갈 거야. 어 인터넷에 주소를 하나 만들어서 누가 거기 이름을 부동산 1 1 4라고 해놓은 거야 잘 지었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면 거기 들어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용자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부동산 정보가 많아지고 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여기다가 중개업자들도 광고도 하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게 미래의 셋으로 인수가 됐지 그게 인수가 된게 그때 200억인가 300억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이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방문객 수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격에 팔린 거야. 아무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내라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2만원 얼마 덩치가 큰 애들은 얼마 500만원이에요 같으려고 국토부 장관은 아까 공정비기 공공기관 정부철 처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 이쪽으로 업무를 위탁합니다. 위탁받은 이쪽을 수탁기관이라받았다그래서 수탁기관 수탁기관의 모니터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 모니터링과 수신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1.4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4분기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기별로 하는 건데 기본 모니터링을 할 때는 계획서를 내야 돼요. 이것도 계획서를 내는데 이쪽 계획서는 내년 거 계획서를 올 연말까지 내야 돼 따라서 2024년 모니터링 계획서를 2023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계획서 제출 이걸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라고 그래 기본 모니터링이니까 기본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오케이 수신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장관이 여기 필요하다 야 세종시가 문제야 강남구가 문제야 세종시만 두 달간, 세종시만 4개월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십 모니터링이 되겠지. 모니터링 했어요. 얘네가. 얘네가 모니터링해서 감시를 한 거야. 감시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닌가. 모니터링 결과는 3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보고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사분계의 결과, 중개업자들이 법을 위반한 광고가 몇 건이고 무등록업자나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의 광고몇 건이고, 뭐 이런 데이터가 있겠지. 그걸 이렇게 결과보고 하라 그 얘기고, 수신 모니터링은 그때그때 그때 하는 거니까 양이 적잖아요. 지역도 좁고, 그러니까 이거는 15일 내야. 결과보고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은 그거를 다시 시도지사나 등록과청, 시도지사 등록과청,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이쪽으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받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이 위반 사실,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합니다. 아까, 명소, 연등성 안 했네, 100만원 여의가태료 때리고, 존다, 존전빠 500만원 여의가태료 때리고, 보조원이 광고했다, 형사고발하겠지, 그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니까, 그게 조치를 완료한 거야. 그러면 조치를 완료하면 그걸 10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부터 기간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 30일, 15일, 10일로 줄어들죠. 계룡산에 올라가 30일간 길을 모으지. 그리고 15일간 손을 단련해. 뭐, 이렇게 때리는 거, 수도 때린다고 그러잖아. 15일간 손을 단련해서 10일간 조사 버려. 10일간 조사 버려. 그래서 30일간 길을 모아 15일간 수련을 하고 10일간 조사벌이요 그래서 기삼공, 수위로, 조일공 따라해요 기삼공, 기삼공 수위로, 조일공. 조일공 이 모니터링 내용은 구체적 내용이 시험에 나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넘겨 58쪽 간판 철거 여기 보시고 모니터링의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뭐 뭐? 기본 모니터링과 수신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뭐라고? 분기별로 하는 거.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돼? 다음 연도 거를 올 연말까지 낸다. 12월 31일. 기본 모니터링 마침은 며칠 안에 결과 보고? 30일. 수신 모니터링은 15일. 그리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을 조사하고 조치하고 결과 통보를 며칠 안에? 10일, 30일, 15일, 10일 기삼공, 수의로, 조일공 이렇게 외우라고 58조 간판 철거 주목하십시오. 간판을 철거하는 건 사무소를 이전한 신고했을 때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야 해. 여기 보셔 4월 1일 날 사무소를 이전했어. 4월 1일날 4월 첫날 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신고해야죠 이전신고 며칠내? 10일내 그런데 이전신고 4월 8일날 했단 말이야 4월 8일날 이전신고했으면 그때로부터 지체 없이 하루 이틀 새에 간판 철거하라 그얘기야 그러니까 이전신고는 10일내 신고 후 철거는 지체 없이 철거하라고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거그 다음 폐업 신고했다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 등록 최소가 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고 그런데 폐업보다 약한 거 휴업. 휴업은 조만간 일을 할 거니까 간판 철거 없으며 등록 최소보다 약한 거 업무 정지. 업무 정지는 조만간 일을 할 거니까 간판 철거 없어요. 그러면 간판 철거는 뭐야? 이 폐취 그러잖아. 그 간판 이뻤지? 그게 써졌잖아. 이뻤지? 그러면, 휴업과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가 없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셔? 아니, 아니, 사우동에서 풍무동으로 사무소를 옮겼어. 어? 그런데 4월 1일 날 옮겼으면 4월 11일까지 신고했는데, 신고 안 했어? 4월 20일, 4월 30일이 되도록. 과태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가 있지. 근데 4월 첫날 사무소를 이전하고 4월 8일날 이전 신고했어. 이전 신고 잘했죠 근데 간판을 철거해야 되잖아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한 거예요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가 없어요 간판 철거 안 하는 거 과태료가 없다고 다만 뭐 한다고? 대집행한다 다시 사무소 이전하고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좀 듣고 대답 좀 하고 넘어가게 해줘 나 복습 안 시켜줘 그러면 집중하고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넘어갈 거 아니야 다시 사무소 이전하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있고 이전 신고 후에 간판 철거 며칠 내에? 10일 진짜 없이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건 뭐 한다고? 대집행 한다고요 과태료 없고 지문 확인까지 소속 공인인 의사가 있는 경우도 소속 공인인 의사의 자격증 사본은 계시 개시항. 사본은 계시항이 아니지 사본 X 원본이야 개공인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서 광고하려면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되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사무소에 관한 정보 명소, 연등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지 이런 거 명시해 안 해? 해야죠 모든 매체 인터넷 광고 모든 매체 인터넷 광고 모든 매체에 사무소 정보 개공정보가 있잖아 명소 연등성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벤다에그램 모든 매체 공통적 인터넷 광고 추가사 이 그림을 머리에 넣고 있어야 얘가 지금 뭘 물어보는지를 알지 읽어봤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중개 보조원은 끊고 명칭 소지, 연락처, 자기 성명을 명시해서 광고하면 되는데 안, 안 되겠지. 했다가는 얼마? 1년에 1천. 꼬질러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오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제가 강의를 할때 뭐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건 없는데 제가 강의를 빨리 마치고 제 몸이 편하잖아? 여러분에게 안 물어보면 돼. 그냥 이런 거예요 하고 가면 돼 진도도 빨리 끝나고 나 몸도 편하고 그래 되게 근데 계속 확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합격을 시켜줘야 되니까 음? 계속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열심히 대답하려고 해야지 안 그래요? 강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던지는 강의가 있고 두 번째는 묻고 답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확인하고 가는 강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전자로 강의는 못하잖아 양심상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라고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돼 쉬었다 하겠습니다